1. 플라이어 3호 지금 보시는 플라이어 3호는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 플라이어 1호를 개량해 만든 오늘날 비행기의 완성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의 전시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의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된 플라이어 3호의 오리지널 모델 그대로 실물 크기를 복원한 것으로 라이트 형제는 플라이어 1호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피칭, 롤링, 요잉이라는 비행기의 세 가지 운동을 모두 가능하게 한 독립된 삼축 조종 기술을 비로소 특허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현재 탑승 중인 마네킹이 잡은 왼손과 오른손의 움직임을 통해 첫 번째로 앞쪽에서는 위아래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두 번째로 뒷부분에서 좌우의 움직임을 조절했으며 세 번째로 플라이어 호만의 독특한 날개 비틀기 기술을 적용해 조종성과 평행 유지 능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진정한 비행 선구자로서의 위치를 증명하게 됩니다.